자 이제 아까 전에 하던거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오디오 부분이 제 끝났거든요 밖으로 나갈게요 나가고 나가고 아예 나갔죠 자 이제 음, 여기다가 음. 자막을 집어넣을 건데 자막을 어디서부터 넣는게 딱 좋을거냐 그러면 아까 전에 제 목소리 있죠 제 목소리에 맞춰서 자막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눈에 안보이니까 찾기가 힘들잖아요 자 오디오를 한번 눌러주면 보여요 제 목소리가 터치 하시면 거기까지 자동으로 쫙 하고 이동을 하죠 여기서부터 그냥 자막이 들어갑니다자 앞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대메뉴 네 가서 세 번째 텍스트라고 있죠 자 텍스트를 눌러줘요 자 그러면 스티커가 있고 텍스트가 있는데 스티커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어떤 요소를 그 위치에다가 넣는 거고 텍스트는 말 그대로 정말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텍스트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글자를 쓰는 공간이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막은 화면 하단에 넣는 게일반적입니다 글자부터 넣어 줄게요 자 이번에 소개, 해, 아이고. 소, 개, 해, 글, 일. 문, 동. 오, 어, 가 뭐, 이렇게. 문, 덩이라니. 문, 동. 자, 됐죠? 자, 근데 글자가 너무 커. 좀 줄일게요. 손가락 두개 가지고, 요렇게 오므려줍니다. 요렇게 오므려서 한요 정도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어, 한요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밑으로 쫙 배치해서 내립니다. 글자가 잘 안보이죠 그래서 글자를 조금 꾸며줄게요 자 체크 버튼 눌러서 다 썼다 그 다음에 요거 선택 했죠 그 다음에 밑에 쌀 들어가서 글자 좀 꾸며줄게요 일단 서체는 뭐 최근에 추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서체 중에서 저는 좀 글자가 두꺼우면서 귀여운 글자 이런 뭐 이런거 한이렇게 성냥깨비? 아 어, 이상하다 별로예요 음... 한듯? 뭐 이거 괜찮네, 전 동글동글 아이. 예 네, 이거 쓸게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런 옵션들 있죠. 하단에 이 부분들 터치를 하면 이미 꾸며지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아무거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기본 이런 거할게요 음색 글자에 검은 테두리. 뭐 필요하다고 치면 밑에서 횡만 어, 따로 눌러가지고요. 이렇게 색을 바꾸셔도 돼요. 바꿔도 되고,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박스 같은 거 치고 싶다 그러면 배경 선택하시고 배경. 그 다음에 색깔을 하나 골라주시면 이렇게 박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박스의 색깔은 이렇게 정할 수 있고 투명도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배경이 살짝 비쳐 보이게 세련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네요 흰색으로 한번 해까요 음, 응, 흰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로 할게요 자그 다음에 체크 하면 마무리됩니다. 근데 요거 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쳐다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편집효과나 말풍선 이런 기능이 있어요. 요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디자인으로 탁터치를 하면 바로 쫙 적용이 됩니다. 터치. 쫙 이렇게 적용되죠. 뭐 이런 거 그냥 쓰셔도 돼요. 오 괜찮은데 오 괜찮네. 이걸로 할게요. 그냥 자, 체크. 자들어갔죠자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이 목소리가 쫙 끝나는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디프티드 플로그입니다. 쭉 끝나는 구간까지 얘를 다 잡아서 당겨줍니다. 자 어디까지가 끝나는 구간인지 한번 봐야 돼요. 백 버튼 눌러서 돌아간 다음에 자 다시 오디오 눌러주고 내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어가죠. 자 이걸 쭉 당겨서 터치 하면쭉 들어가죠. 이때 뭘 기억을 하느냐면요, 이 시간을 기억해요. 어, 18초구나. 이걸 기억하고 역 밖으로 나와요. 자 됐죠? 여기까지. 텍스트를 잡아당겨야돼요자 터치를 하면 근데 얘가 또 이걸 쭉 가버릴겁니다 잘 봐요 어 안가네 그럼 잡아당길까요 어, 그래. 이 순간에서 좀 이게 안맞을 수가 있거든요 잡고 당겨요 그래서 어디까지 18여기 아닙니다 18초까지 하다보니까 그래 되는데자 당겨줘요 자 여기까지 가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죠 X자리와 방에 효과가 있는 입니다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꿀팁은 자, 봐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까지 찾아요. 플레이.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운동은까지 찾았죠. 다시.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자. 탁! 여기까지예요. 자, 그다음에 얘를 터치. 그다음에 분할. 두툼한 은그 저게.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있죠? 자, 여기서도 더 플레이. 플입니다입니다 하고 끝났죠. 자, 여기서도 분할. 또 플레이. 자 허벅지 안쪽을 이완시키고 까지 분할 골반의 안정성을 증진해주고서 자 골반의 안정성을 증진해서 분할 엑스 다리와 두 개의 가 있는 입니다 뭐 여기까지 그냥 쭉 갑시다 자 그리고 토막을 쳤죠 자 토막을 신유좀 확대를 해봅시다 손가락 두개 확대를 해서 이 토막, 토막을 토막 쳐주시면 이 글자의 이 속성 뭐 꾸며놓은 상태가 그대로 복제복제복제가 되는 개념이에요 매번 여러분들이 가끔 목소리에 맞춰가지고 또, 이, 넣고, 넣고, 넣고 하면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길게 연장해서 토막을 다 쳐요. 자, 그런 다음에 한 토막씩 선택을 해서 터치. 이렇게 터치 하시고, 여기 보면 수정 기능이 있어요. 연필. 눌러요. 글자만 바꿔볼게요. 자, 여기다가 쭉 백그라운드, 이거 쭉 지워주시고, 리프, 티드 플러, 입니다. 됐죠? 넘어가요. 자 여기는 다시 허벅지 안쪽을 이완시키고, 허벅지 안쪽을 이완시키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터치 되게 쉽죠? 이렇게 하면 되게 빨리 잠가실 수 있어요. 올관의 안정. 이거 이거 이거. 오그다음 제일 마지막에는 그럼 길어요. 여기는 X 다리와 골반 교정의 효과가. 는 운동입니다. 까 쓰기 싫으니까. 그냥 효과, 느낌표. 빠바바. 뭐, 이렇게좀 줄여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축소해서 앞에서부터 볼게요. 잘 봐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리프티드 플러그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이완시키고, 골반의 안정성을 증진해 주면서, X다리와 골방 운동의 모양을 운있습니다 됐죠? 뭐 중간에 이상한 애가 친구요 통해 삭제했어요. 저 약간, 된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탁탁 안 맞는 느낌인데요. 실제로 제폰에서도잘 맞았어요. 여기가 녹화 중이라좀 딜레이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자막을 아주 쉽게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막은 터치. 글자를 넣겠다 터치하고 입력하시고 위치 맞추고 꾸며주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바뀐다 그러면 필요할 때까지 뚝 열려서 탁탁탁탁탁 잘라주시고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글자만 바꾸면 끝 너무 쉽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막까지 뽑았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저장하고 끝내볼게요 자 기본적인 편집만 끝났습니다 자 화면 저 위에 보시면 내보내기 버튼이 있어요 자 얘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쭉 훑어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요거 다 되면 여러분들 폰에 저 영상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이 과정을 안거치면 영상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렌더링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끝! 완료! 완료됐죠? 자 완료 버튼 눌러주시고요자그 다음에 내 갤러리 직접 가요 자, 그리고 멜로디 뒤져 보시면 여기 카메라 폴더에 방금 우리가 편집한 게 이렇게 잘 만들어서 플레이 해보시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오. 영상 편집이 하나가 끝났습니다. 지금, 음... 뭐, 이것 말고도요, 중간에 더 이어가지고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 태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안에 기능이 진짜 많아요. 제가 영상 편집을 오랫동안 방문를 했는데, 거의 뭐, 프리미어에 거의 근접한 수준의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들은 공짜라는 거. 뭐 우리 흔히 많이 쓰는 키네마스터라든지 블로우 같은 앱들은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돈을 내거든요. 키네마스터는 달달이 돈을 계속 내야 되고 얼마 되진 않지만 근데 얘는 완전 무료. 그리고 무료라고 해서 위에 뭐 로고가 박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별밤을 뽑아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거의 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심화 교육도 조금 더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좀더 영상을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빠이!